자시방. 네, 예, 예, 자, 시작! 액션. 어릴 때부터 다혈풍을 본 적이 없어요. 너무 근면한 아버지한테. 네. 네. 호흡 끊어서 가볼게요. 자, 다시. 어릴 때부터 다혈풍을 본 적이 없어요. 어깨 돌려, 어깨 한 바퀴 돌려. 네, 돌렸어. 요몸 어. 풀어, 몸 풀고. 어. 세분 미소만 지어주시면 됩니다. 네, 또, 또, 또 자 카메라 보고 미소 그래.